짝대기를 뚝뚝뚝 뚝뚝 뚝으면 열쇠이 그릴 힘들게 돼 이런 욕심이 되게 되는 느낌 우선 이 손은 그어너도 되죠? 그죠형도 괜찮잖아요? 제가 네커머화 1분 7초 네커머화 그리기를 와저번에 어, 정말 쓸데없이 주제도 없는 그리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짝대기를 뚝뚝 뚝뚝 뚝뚝 으면 열쇠이 그릴 힘들게 돼 뭔가 막힌 거아니요 민규의 1분 7초 챌린지 내 컴만 없다. 도전. 일분초 나쁘지 않. <웃음> 보세요. 공연이 시작됩니다. 저희 무대를 보시면 그 그게 있어요. 아이디어컷이큰 마크가 있는데 이제 그게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공연이 시작됩니다. 근데 지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명 일곱 명이 보이기 시작하죠. 팬들의 함성 소리 오프닝입니다. 자 그다음에 유이 무대가 시작돼요. 네 명의 멤버가 와, 힙합 팀이죠. MA만보 멤버와 마이크를 들고 공연을 하는데 팬들이 정말 아주 신나합니다 지금 지금 약간 달아오르고 있는 중 쿨쿨쿨 하고 있는 건데요 보시면 다점프라 하고 있으 살짝 뛰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걸 폭죽 앵콜의 피날렌트 폭죽이 꼭 필요하죠 엔딩 무대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앵콜 팬들은 아수라장이 됐어요 정말 신나게 즐기신 거죠 13명의 멤버가 마지막에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폭죽이에요. 폭죽은 팍 튀는 건데 얘는 폭죽이 아니라 아즈나에서 뜯는 거나올때 나오는 그 뭔지 아시죠? 빵빨레그 에어샷, 에어샷이에요. 그래서 휘어져있잖아요 이렇게. 이거 핸드 마이크. 힙합 팀을 표현한 건데 퍼포먼스팀 같은 경우에는 헤드셋 마이크를 사용수있으니까 만약에 퍼포먼스팀을 제가 설명했다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렸을 거예요. 이거 헤드셋 마이크. 그 다음에 이거는 핸드 마이크. 그 다음에 이거는 세일 마이크 이 차이가 있어요. 자 폭죽이다 끝에 연해지죠. 에어샷이다 네. 날아다 떨어지는 거죠. 이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참고한 걸로 하겠습니다. 아닌가. 민규의 일분칠초 챌린지 성.